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집회스님팬 여러분. 그리고 저, 신동보 자유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예,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동님. 예. <웃음> <웃음> 그, 그, 그, 제가 이번에, 그 사실 국회의원 출마를 했거든요. 예. 비례대표.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야당법성이 났는데, 예. 미래 한국당 있잖아요. 예. 주로 솔직히 뭐, 착각한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착각한 것 같아요. 음. 그, 뭐, 결국 안 됐는데, 예. 그, 이번에 뭐, 다시, 공천심사를 다시 하고, 뭐, 그러면서, 예. 한번 죽었다가 또, 희망을 가져왔다가 또안 되고, 뭐, 그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예. 뭐라 그럴까. 어디 사기당? 같 <웃음> 탁. 근데, 아, 이게, 아니, 가 해가... 정치가, 저는 처음으로, 예. 이저 정치에, 예. 한 번, 그, 도전을 해봤는데, 예. 뭐, 크게 후회되는 건 없어요. 네. 지나고 보면 한번 해볼 거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역시 벽이 두툼한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이 미래통합당이 진짜로 그 미국적하고 확실한 그 관계를 트는 친미정당으로 이게 거듭나야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뭐 경제 문제나 이런 걸풀 수가 있는데. 그니까 왜냐하면 중국을 죽이기 위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물건을 연간 600조 원치를 사주면서 중국을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산 물건을 600조치 사주면서 중국을, 어, 견제하게끔, 그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친미정당으로, 어, 친미성향의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미국의 워칼리지, 전쟁대학입니까? 국방부 가는 겁니까? 그 전쟁 대아 대학이... 미국 국방 대학교 아 국방 대학교 안에 안에 예그 내셔널 워 칼리지가 있고요 예 내셔널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얼 칼리지가 있어요 그런 저그 핵득군이 고예 내셔널 워 칼리지는 그 국가 안보 전략 예이 그렇게 그러니까이 예. 진짜 이게 미래통합당이 마케팅을 못하는 게 지금 해리에리스 대사가 저기 그 인도태평양 그 사령관 출신이고 그리고제동님이 해군 출신이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해군, 뭐, 그, 중국에, 뭐, 만약에 제가 황교안 대표, 당대표라면은, 그, 제송님을 이렇게, 그, 초, 그, 저기, 영입을, 인재영입을 영입을 해가지고, 비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당내에서 뭐, 그런, 중국의 패권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해리엘에서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뭐, 연설을 또 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웃음>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웃음> 그 <그게> 우리 욕심이고요. <웃음> 아니, 그 욕심이 아니고, 이거 큰 판을 <웃음> 봐야 되는데. 그래, 이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처음에 공병호라는 분이 공병호 TV 그, 예. 경제학 그, 박사인가요? 예. 그분이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을 어, 했잖아요. 예. 그래고 말썽이 많아가지고 다시 또 뭐, 저, 미래통합방에서 예. 뭐, 다시 바꾸고, 뭐, 그래고 공, 공, 공천심사위원회를 다시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뭐, 비례 5분에 보니까 31살 된그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예. 뭐 변호사 경력 11개였는데 총 예. 연수 뭐 6개월 빼면 실제 실무한 지가 5개월 정도? 예. 된 건데 5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저런 공천이 있느냐. 예. 근데 그게 해서 저, 공천을, 어, 40명을 하고 예비 6명, 46명을 했는데, 네. 그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그, 이래서 이 사람을 했다는 설명이 없어요. 네. 그두 번째 다시 공관이 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도 또 그런 설명이 없어요. 네. 그게 참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공천을 하면은 명식이 제1야당에, 네. 그 비례대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서의 컨벤션 효보라는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분위기가 떠야 되거든. 아국민들아 예. 아, 맞다. 아, 저런 사람이 이제 역시 좀 희망이 있다. 이런 예. 그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예. 그 시주를 이렇게 견인할 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 그게니까 한마디로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저저 비리 오분 받은 그런 무죄사 변호사 예. 하, 하고 내하고 그냥 아니,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어, 공천 어 심사 신청을 한. 예. 사람이 531명이나 되잖아요. 예. 굉장히 그뭐다 제가 알 수는 없고 예. 나름대로 그 자기 분야에서 그 내실을 만한 게 있으니까 신청한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이니까 실제 전투에서 예. 제가 무공이 있잖아요. 예. 무공 문장 받으셨죠. 예. 그런데 예. 실제 무공을 전투를 해보고 무공을 쉬운 사람은 없어요. 예. 예. 어? 예. 그렇잖아요. 그래요. 무공 문장 받은 장군들 뭐 그, 없죠. 자기 분야에서 괄목 하나만한 뭐 실적이 있는 사람 이게 공적유지는 응. 나와 있다고. 예. 그러면 군인으로서 실제 전투를 해서 예. 어? 목숨을 걸고 말이죠. 예. 그리고 전공을 세워서 예. 근데 전사자가 아군 전사자 육군 3 명이나 전산를 했잖아요. 예. 그 작전에 예. 그런 큰어 음. 그게 이제 그, 그 결정적으로 제가 그 지휘해가지고. 그런데 간첩선을 잡으셨죠. 80년 간첩 결정시켰다 80년. 그런 거 전혀 저. 그, 그런 거는 뭐,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 박근혜 대통령 그 그림 사건이 3년 전에 있었잖아요. 어, 예. 국회 300명이 다 지나다니면서 항의 한번 나는 걸 예. 제가 우연히 보고 또 예. 이제 뭐아주 재판받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게 저, 저, 저, 저, 탄핵이 잘못된 거를 확실히 그 짚어야 되거든. 그런데 예. 미래통합당에서 그, 뭐, 유승민 게다, 뭐 안철수 게다 막 영입해가지고 예. 통합한다고 하면서, 음. 내셔널원칙이 탄핵은 묻고 가자. 음. 왜냐면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그 탄핵 찬성파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그, 그, 당소속 국회의원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가지고 굉장히 이거 그 지시탄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거의 오롯이 그 이번에 살아났거든. 예.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탄핵을 묻고가자 아 탄핵을 어떻게 묶고 갑니까? 대통령이 지금 3년 동안에 감옥 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됐다는 거, 탄핵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그, 저, 따져보겠다. 음. 우리가 집권하면은. 예. 그렇게 내셔야 되는데, 묶고 가도 이게 뭐, 묻어집니까? 예. 아니, 대통령이 지금 3년째 감옥에 집, 집을 여놓고, 음. 그게 어떻게 묻어지느냐고요, 그게. 예. 그 탄핵을 묶고 가자. 뭐, 그, 이념적으로 중도로 가고, 뭐, 이거, 이거 태극기 세력 있잖아요. 3년 예. 내내 그, 그 그리해서 투쟁한 광화문에서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은 전혀 배제됐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요. 네. 안 오르고, 네. 중도층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선거가 지금 17일 전는데 네. 중도가 다 거의, 그,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지지정당을 확실히 이제 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네. 오히려 늘어져요. 40%래요, 지금 중도가. 네. 왜 중도가 40%라는 거는, 그 배신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을 못 정하는 거예요. 네. 특히, 정, 통 그, 보수, 어, 네. 그 저, 저, 자유 우파 세력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합, 그러 선거 전략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잘못 수립한 거 아니냐. 아, 처음 단추로 잘못 끼운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저, 방송 제목이 네. 응답하라 사회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사회로 총선이 17일 전인데, 예. 네. 이거 이번에 국민들께서 이거 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네. 네? 이 사회를 종선해서, 이 문재인 정권은 이거 말이죠. 예. 네. 천하 뭐, 저, 저, 며칠 전에. 네. 어, 피격 <웃음> 어, 10주기, 제가 방송 두 분을 했거든요. 네. 저한 분은 대한민국 소호예벽 장선단에서. 네. 그, 김태호 박사, 김영철 장군, 뭐,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어, 수의 수호의 날이었거든요. 네. 그날, 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그세수요한 행사에, 대전 해충원에서 행사에 예, 갔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프레스 센터에서, 예. 그, 국민 대 토론회가 있었다고요. 예, 예. 그때 또 제가 패널로 나가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저, 대전 해충원에 갔는데, 갑자기 그, 저, 군양하려고할 때, 앞자리에 있던 그, 민, 고, 그 민팽기 예, 상사. 사과, 어, 어머님, 예, 어머님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 이분이 그~ 제2 연평해전 때 예예. 그~ 순직한 분인가요 예. 그~ 저~ 민평상사 그~ 모친인데 예. 그~ 이분이 아~ 도대체 이거 저~ 저~ 누구 소행이냐 아~ 천안함이 아~ 이분이 천안함 맞아 천안함 유족인 거 같은데 예. 그~ 도대체 누구 소행이냐 북한 소행이냐 뭐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 어, 대통령이 그러면 중심으로, 아, 그거 참, 당연히 북한 소행이죠. 네. 그런데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네. 아, 자기한테 물었는데 왜 정부 입장에 계속 들어도 되는 거예요. 네. 비굴하게. 네. 그리고 그, 그 전에 저 처음으로 수요, 수요일날 행사에 참가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참가, 매번 참사했었고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도 매번 참석했거든요. 음. 그, 그 행사에. 네. 근데 처음 참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면서 그 유족이 그렇게 한이 맺힌 질문을 하면은, 네. 솔직히, 북한 소행이다. 네. 앞으로 이런 날안 하고 북한을 혼내주겠다. 사과를 받, 받겠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받겠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요.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걱정, 걱정 안 하셔도 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아주 간접화법으로 유체 이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네. 보니까 막, 제가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대통령이. 네. 음.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예. 물론 청와대 경호 측면에서는 갑자기 있고 했으니까, 예. 또 유족이 좀 너무 돌발적으로 예. 무례하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분은 뭐, 제발 제좀한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자식을 있고 이분이 그러는데, 선금을 1억 몇천 을 내가지고, 예. 그 기관총 있잖아요. 예. 그걸 다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런 분이 그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무생하게. 음. 그럼 뒤에 그뭐 김정숙 그 영부인이 예. 뒤에서 그 째려보는 게째려보않습니까 그게... 와. 아, 아주 그, 그 표독스러운, 표독스러운 예. 눈으로 말이죠. 예. 야, 그렇게 하면 저, 안 되죠. 저저그 예. 저기 그 째려보는 거 한번 틀어 주세요. 예. 야, 근데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 짜파구리 어 짜파구리 먹을 때는 그렇게 확 깔깔깔 깔깔거리고 어, 우리 국민들이 우한 폐렴 때문에 죽어 나가는데 깔깔거리고 그렇게 웃고 하더만은 또 다른 데 가서 세월호나든지 다른 데 가서는 정말 자, 자상스럽게 하더만은 이 어르신들한테는 그걸 째려보고. 네, 그러니까 천안함 건... 폭심이 되어가지고, 예수만여섯 어, 명이 전사를 했잖아요. 예. 천안함 성조원이요. 예. 한 백, 한 이십 명 중에 만여섯 거의 한 40% 전사를 했는데,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연평해전에 또, 어, 제2연평해들에 여섯 명 전사했죠. 예. 참수리 357이, 저, 객침대가 <웃음> 가라앉으면서. 그 다음에, 연평도 <웃음> 폭격 도발이 또 있었잖아요. 그게 예. 또 우리, 저, 해병때도두 명이 전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 55명이 이제 전사를 했는데, 그걸 기리는 날이 서해 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유가족뿐만 아니고, 일반, 그, 국민들이 한이슬이거든. 예. 어? 예. 멀쩡한 우리, 저, 저, 병사, 저, 저, 장병들이 그렇게, 어, 기습 공격을 받아 가지고 전사를 하고 말이죠. 예. 대통령이 낙산하지도 않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직접 유가족이 자기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또 질문하는데도 그렇게 무성하게예의 <웃음> 벗어나게 말이죠. 예. 아주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비판이 많은데 아, 제가 또 묻고 싶은 게요. 저 잠깐만 그 미래통합당 예. 그 탄핵을 얻고 <웃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가, 삼, 예. 년이나, 감옥에 이어놓고, 예. 그 탄핵 절차부터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태블릿 PC, JTBC에서 그냥 한 게, 그 전부 다 조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지금. 증거가 예. 다 나와가지고. 예. 그럼 탄핵을 한번 짚어보겠다. 도대체 탄핵이 누구의 소행이냐? 음. 음. 문재인 당신 소행 아니냐? 음. 예. 그 덕분에 당신은 저 대통령 께 찾았느냐? 예. 나는 그 질문을 하고 싶다니까요. 음. 그러면 지금 제1야당에서는요, 그 음. 질문을 해 대통령한테. 예. 도대체 탄핵에 당신들 왜그랬 했느냐고, 예. 소행이냐. 음. 잘못됐다는 게비판이냐 이거 다 밝히라. 예. 근데 왜그 요구를 못하느냐, 이거야. 음. 저는 이번에 4.15 총선 때, 이게 반드시 짚어야 돼요. 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음. <웃음>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 지금. 하... 그게 그 제복과 기업가가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지 이게 바로 가는데 이거는 제복하고 제복과 기업가를 갖다가 아니 개무시하고 찬밥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예, 예. 그러니까 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예. 문제 그대로 사실을 직시를 해서 예. 어, 정확하게 이게 정확한 지목이 누구 소행이냐 이게야 예. 근데 여태까지 애매하게 했거든 예.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예. 더불어민주당 이 세력이. 예. 촛불 막 하고 그냥 대통령이 쫓고내는 거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우리 그 군함이 멀쩡한 군함이 평, 평시에 경비하다가 이렇게 피침돼 가지고 말이죠. 예, 예. 깔아앉고 아, 군함이 두 층이나 깔아앉았잖아요. 예. 그게. 그다음에 50여 명이나 전사를 하고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소행을 정확하게 안밝히는 정권이에요. 얼른 음. 얼른 적당히 북한. 북한. 예. 그러니까 오늘 또 미사일 쏘았죠. 아 이달 이달에만 아홉 번째 미사일 쏘았습니다. 청와대 침묵했네 아, 그, 아홉 발을 쏘았는데 이달에 예, 예. 올해 들어서 네 번째 도발했거든요. 예, 예. 이거 명백한 유엔 안보리 예. 결의 위반이거든요 예? 이달에 대해서 예. 전혀 북한에 대해서 예. 말이 없어요. nsc 그 회의도 소집 안 하고 웃기다니까 예. 이정권이 그러니까 예. 이 계속 이렇게 도발의 악순환이. 예. 어, 계속 대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네. 지금, 그, 아말라 정경도는 군기물란 반성만 벌써 세번째인데 정경부 장, 장관이요. 아니, 그, 경계도 말이죠. 네. 뭐,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도뚫리고 제주 해군. 소방사도 뚫리죠. 네. 방공포, 네. 제주 해군기지도 뚫리죠. 민간인한테. 예. 네. 작년에, 그, 저, 북한, 저, 목순이. 삼측항에 네. 또 오징어 잡이 두 번이나 들어온 걸 몰랐잖아요. 네. 곳곳에 경계가 뚫리는 거예요. 왜? 네. 저, 우리, 저, 그, 저, 이게, 저, 유족, 이번에 질문 하 했다시피, 누구 소행인가. 예. 그니까, 적을 없애버렸다니까. 예, 예. 그, 저, 음, 도말한 음. 적을 주적에서, 국방개에서도 빼고. 예. 또, 어 국군 정신, 장병 정신전력 교본에서도 주적을 아예 빼버리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주적이 없어지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음. 경계를 해야 돼요. 음. 네? 그렇잖아요. 예. 그 대통령은 매번 뭐 그냥 평화가 다 왔다. 북한이 절대 앞으로 그게 없다. 도발. 예. 그런데 9.19 군사 합의하고 뭐 그냥 북한이 도발 안 하는 걸 전제로 다 했는데 도발은 계속 하고 있는데 얘기 예. 해서 대응이 없어 우리가. 아. 어? <웃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통탄한 노릇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장병들도 누구를 대상으로 뭐 경계를 해야 돼요? 예. 적이, 적이 없는데. 음. 그러니까 이런 경계... 에 이게 저 태세가 음. 무너지는 현상이 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음. 지금 음. 그리고 저 대한민국 소위 예비역 장성단에 수없이 9.19 군산 남북 군사 합의는 예, 예. 이거는 북한이 도발을 맵 계속 해 왔고 작년에 열세번 미사일 탄도 미사일 쏘았잖아요 예. 올해 들어서 네번사액까 쏘아 가지고 음. 수십 발을 그냥 그냥 쏘는데도 아무런 그 우리가 공식 그게 없어요. 예. 어?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 대응 뭐~ 그~ 사회 개을 한다든가 전혀 없고 예.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예. 어~ 항의함을 했다가 북한이 그냥 막 김여정이까지 나타나 가지고 막 그냥 뭐~ 어~ 뭐~ 하여 무식한 소리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쏙 들어가지고 이번에 거느쳐보다 그더 못하는 거야 음. 말도 못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 (919) 군사 합의는 원천 이거 이제 모여됐다 예. 폐계라 성명서 예. 내고 막인 미동도 아니에요. 지금 미동도 안 하는 것 있지만, 네. 아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 야당이 야당답게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황경안 대표가 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는 판결은 판사가 하다 보니까 이 결정력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결정장애가 있다. 그 자유우파는 네.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옥중 메시지 뭐신해가지고유영화 변호사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어? 통합해가지고 예. 이번 총선에서 이기 된다는 요지로 예.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 가보기에는 지금 거기에 부응하는 예. 그는 굉장히 약해요. 예. 저저 미래통합당이 예, 사는 겁니 이념도 없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어제 이제 뭐 김종인 저그 총괄 선대위원장을 영입해가지고. 이분 은 말할 생각을 잘 하시대. 예. 오히려 전투력이 돋보이더라고. 어, <웃음> 뭐, 관로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예. 불과 지금, 이제 예. 2주 17일 남았는데, 예. 전열을 진짜 재정비해가지고, 주, 진짜 잘해야 될것 같아. 예. 왜냐면 하 사회로 총선해서, 예.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그 폭망시키지 <웃음> 않으면요, 대한민국 희망 없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 특히 부산 경남 같은 경우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 해운 다 망가졌지, 조선 망가졌지, 뭐, 원자력 망가졌지. 그 뭐, 전체적으로 다엉망이되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방을 한 일주일 돌고 왔지 않습니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뭐, 저기, 뭐 <웃음> 저, 광주, 뭐, 인천 다 돌고 왔는데, 부산, 경남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많이 화가 나있어요. 화가 나있는데,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미래통합당이 확실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부산, 경남은 이제 성격이 좀 이렇습니다.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지. 그, 이게, 프로 야구할 때도 뭐, 롯데 자이언트 맨날 꼴찌하고 뭐 그러는데 그 부산의 야구팀, 그 야구팀이 야구할 때 1대 0으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뻔트 대고 투수 계속 받고 지저분하게 하면은 그러면 야 감독 바꾸라고요. 이겨도 감독 바꾸라고요. 그런데 막 치고받고 막 10대, 10대 9,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럼 5연패, 6연패를 하더라도 뭐 질, 그렇게 치고받고 화끈하게 하면은 질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내일 이기면 되지. 용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하면 부산 경남에서는 어떤 정서가 나오냐면, 야, 야, 씨, 때려치고, 임마, 김무성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산은 화끈한 걸 좋아하지.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걸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그니참 별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그니까 지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는데, 하다 하다 정안 안 되면은, 야, 황교안, 나가, 임마. 나가고, 임마. 김무성, 들어와, 임마. 그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하도 지금 악에 맞춰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부산의 사람들이, 이 부산 경남 사람들이, 너희 새끼야 죽여버리게 해서 뭐, 가음지로 가는 거는, 사실은 당신하고 싸울 의사가 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다음, 칼 나가든지 주먹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완전 퇴직 일보직생 그, 그, 그, 자원공단도 보니까, 지 네. 그, 두산 중공부터 그, 원전, 팔원전 정책 때문에, 그치? 원전, 그, 산업 생태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붕괴되요있요 뭐, 그저께 뭐, 산업은행에서 뭐, 긴급으로 뭐, 1조 원 1조? 뭐 지원해준다는데, 그, 완전, 음, 이제, 음발에 오줌 넣는 것도 아니고. 사람 죽여놓고. 일약주는 그, 그, 것도 예. 아니고. 사람 죽여놓고 약발라 그게 뭐, 일종의 돈입니까? 그죠.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 이게, 원전 산업을 다붕괴시켜놓고 말이에요. <웃음> 그 그게 그냥 그저 저, 두산 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예. 기술을 가지고 원래 그 현대 중공업 거예요. 예. 그이 현대 양행 해가지고 저저 저 한국 그 뭐죠 중공업 예. 그걸를원전 해가지고 산업 일어나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산이 예. 하고 현대 중공업이 빠졌는데 제가 예. 현대 중공업에 있을 때 예. 원전까지 제가 담당했다니까. 서울. 예. 예. 그래서 한수원 이런 데 많이 갔 갔어요. 예. 그래서 원전 이걸 좀 아는데, 이게 하여튼 어떻게 됐든가, 누가 원전을 하든, 예. 대한민국의 원전 최고 경쟁력이 완전히 지금 완전 지금 뭐냐, 와야 음.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슨 일종, 그그 네, 두산이 무너지면 원전이, 원전도 문제지만은 세계 담수화 그 프로젝트, 그 바닷물을 그 민물로 만드는 그 기술, 세계 플랜트, 세, 세 플랜트 넘, 음. 담수화 플랜트 넘버 원이 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네. 지금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아직 이게 지금 계속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핵 무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죠. 한는도 원정기 필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예. 이게, <웃음> 육성을 하고 중점을 둬야 될 거리고, 정부가 나서서다 망가뜨려놨잖아. 참. 그러면은, 야당이 강력하게 드러눕든지, 뭐.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해야죠. 어, 맞할복을 하든지, 뭐 몇, 면 예. 놈이라도 할복하든지 손가락을 짜든지, 뭐. 그래가지고, 야. 국민들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널 지켜줄게 해야 되는데, 저따으로 하는 데는 누가 국민들이 이 표를 주냐고 열받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광안리에 가보니까 백사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회집, 그 광안리 밀락동 회센터에 9시가 됐는데, 한 팀도 없는데, 한테이블도 없는데. 아, 없는 제가, 저, 한, 한 달, 그랬네. 예. 저, 저, 저, 저, 쓸 때. 예. 진에, 그, 저, 우리 고향 건방에 갔는데, 진에 해그 가면은 또, 그 에스텍스 에저 예, 예. 그 수지라고 그 유명한 그저 어? 진짜 그 그림 같은 <웃음> 항만이 있어요. 예. 거기가 그냥 굉장히 보나 했거든배집도잘 예. 되고. 완전히 철시해 버렸어, 철시. <웃음> 야, 그렇게 그 진짜 그저그 예. 그 장사도 잘 되고 막확 거기 가서 그냥 해 먹고 이제 예. 바람 쐬고 갱치 구경하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니까, 지금. 그게 왜냐면, 그게, 주변에 그, 에스텍스 조선 있잖아요. 예. 에스텍스 조선이 그냥, 그냥, 그 망해 가니까. 예. 그게 뭐, 그게 가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니까, 주변이 그냥 상가고 뭐 음, 이렇 게, 음, 그 음. 철시한 상태였더라. 그니까 내가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진짜, 진짜, 걱정이 진짜, 예. 많이 되더라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지금. 뭐이 장가도 그렇고. 예. 예. 하여튼, 이, 저, 그러니까 요즘 한다는 이야기들이, 야, 검사 출신은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자, 하는 꼬라질를 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저, 저가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믿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 내가 보기엔 거 전시 상태야. 전시, 네. 중공 우한 폐렴 때문에, 정부가 벌써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비상경제, 뭐, 뭐, 등등. 거의, 거 전시 상태. 고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데 이거 저 다음 대통령인데 네. 네. 군촉 신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아 죄송 죄송님이좀 해서 좀 아니. 좀. 네. <웃음> 저는 국회의원도 이번에 도전해봤다고 <웃음> 네. 비례 대표도 못 받아가지고 비리되고 네. 있지만, <웃음> 하여튼 좀 유능한, 네. 진짜 추진력 이 있는 전략적 개념 이 있는, 네. 그래도 국민들이 정말 자구심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네. 지금 지금 당은 <웃음> 리더십이. 네. 아 의지할 데가 없어 국민들은 의지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야당이 야당이 화끈하게 싸우면 되는데 화끈하지도 못하지 네. 하니까는 네.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뭐단그 네. 정치하시는 분들 좀 단디 좀 단디 좀 하시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정치 나라를 살리는 정치 세상을 살리는 정치 <웃음> 영혼을 깨우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라를 망치는 정치, 세상을 망치, 생명을 죽이는 정치, 나라를 망치는 정치, 세상을 죽이는 명망 그 정치 어 영혼을 좀먹는 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야가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천안함 비교 식죽이 예. 며칠 지났지만은 예. 여기에 대해서 인자 저 누구 소행이냐? 예. 천안함 이거 북침시킨... <웃음> 대통령도 볼때얼룩물이 있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누구 소행이냐, 예. 이런 묻고 싶어요. 예예. 이거는, 저, 대통령한테 묻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는 게 아니고, 저, 한교안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누구 소행입니까? 이런 묻고 싶다니까, 내가? 아니, 물, 물어봐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서 얼버무리면 안 된다, 이거야. 예, 국민들이, 문재인처럼. 이제는 정치인을요, 왕이라고 모시면 안 되고, 야, 내가 월급 줬으니까 시 새끼가 똑바로 해야, 제대로 못하면 가서 싸대기 때려야 돼요, 이제는. 국민들이. 뭐.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림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예.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침박이다.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다. 예. 예? 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더라고. 예. 박근혜 대통령 그림 사건에 연루돼서. 전혀 아니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고 뭐, 전혀 아니야. 이거는 도리상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예. 에? 예? 잘못된 거야 이거는. 예. 그 탄핵도 잘못된 거 잘못된 거로 이거로 인정을 하고 예.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의 근원을 국민들한테 해소를 해줘야 된다니까. 국민들 한을 풀어줘야 돼. 예. 아 잘못된 거를 왜 제일 그대 야당에서 그걸 묻고 가자는 거예요. 예. 나는 이을수 없다고 봐요. 음. 그, 그래 가지고 어떻게 중도층 지금 부동층을 갖다가 흡수해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느냐고요. 예. 지금이라도 저는 그 잘못된 전략은 음. 바꿔서, 이거, 우리가, 성, 성, 총선에서 필승해서, 예. 이거 억울한, 이거 탄핵 문제, 이거 규명하겠다! 예. 맹백하게, 예. 그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음. 아니, 그뭘 하든가 좀, 확, 좀 확실하게 좀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똥, 예, 똥, 예. 똥 누고, 저기, 뭐야, 똥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참. 뭐, 좀... 우리나라 국민성이요. 에 아, 예. 그렇게, 저, 물에 물 탄도 술에 술 탄단 말이죠. 예. 그냥 애매하게 <웃음> 아직도 별 좋아하네요 예, 우리나라 예. 국민들이 굉장히 분명한 걸 좋아하는 예, 국민들이, 예, 국민들이 선명한 있는. 걸 좋아하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진실되고 예. 공정하고 예. 정의로 이걸 추구하는 국민의성이라니까요 예. 근데 그걸 듣, 대충 듣고 그냥 뭐, 어, 기회주의식으로 예. 적당히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국민성 자체 용납이 그러니까 안 되나요 문재인 정권이 하도 못하니까는 뭐 우리를 찍어주겠지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음. 그다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투표하십시오. 그 여러분 잘못하다가 그 여러분 딸내미들 전부 다 중국에 뭐 끌려가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 중국 식민지 돼 가지고. <웃음>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시간에 또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